네, 김밥배달전문... 자, 말씀하세요.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좀 한번 갖고 와 보실까요? 배달하실 거세요? 해 네? 아, 네, 주문하실 메뉴랑 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오늘 왜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저녁 이 뒤에 하면 안 됩니까? 네?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 배달을 가져기니다 지금 이거 죽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하면... 그.. 아니요좀 네, 부탁합니다. 어디인데요? 저도아주십시 음, 진짜 너무 진짜 있는 거요 지금. 아, 음, 지금 이렇게 말이요. 이런 쓰지도 못하게 진짜 저녁 음, 있잖아요, 지금. 아, 혹국회 그... 치마 그, 그... 먹더지 갈아 먹든지그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사전는꼭지급서 파트릴 수 있습니다. 아, 예. 간식을 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요 같이 극복을 해야 될때고요얼마지 앞으로 정부 조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극복 좀 가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봐서 정말 정말 저렇게 아니 진짜 정말 저렇게사례을 나해서 하고 있는데 밥은 만원 이상 주문하셔야지 배달이 되는데요. 아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좀극적으로좀도와주세요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 그렇게 과장해 가지고 말이야. 아니 과장이 아니고 원래 한두 줄은 배달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이 ㅅㅂ 세상에 잠깐 벗어나려고 아니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없다면 말만 바꿔면되니까아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번만 김밥 한줄 배달해드릴게요 좀 극복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다 네?